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독학하고 있는 살토끼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유튜브에 다이어트하는 모습을 업로드하기 시작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뚠뚠이 굴러다니고 지루한 살 빼는 모습 1년 동안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월 11일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항상 생각만 하다 실행은 안하고 매년 생일마다 생일선물로 최고의 몸무게를 갱신하는 다이나믹한 몸무게 갱신 인생을 바꿔보려고 이날 시작했습니다. 107번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된 두부 다이어트 두부를 많이 먹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부작용이 크다 많다 단점이 있지만 결국 찾아보면 부작용이 없는 다이어트는 없고 현실 삶에 바쁜 개인이 삼시세끼 클린식으로 준비하고 요리해 먹는 다이어트가 금전적 시간적으로 힘들어서 꾸준하게 지속하기에는 살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빠질 것 같아 성장기는 끝났고 초고도 비만으로 이미 나온 가슴 두부 식물성 에스트로겐 부작용으로 여성형 유방이 되봤자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두부를 주식으로 오지게 먹었습니다 이게 다 몇개야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121.1kg 흰띠부터 시작해서 10kg 감량마다 승급 마지막 목표는 69.9kg 검은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올해 목표 검정띠 꼭 따겠습니다 유튜브 시작 전 살토끼 상상도 초하이퍼 고퀄리티 디자인 계획서 직원 연습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건왜 써놓은 건지 기억이 안 난다 한 55% 정도 계획대로 된것 같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고 중간중간 변수가 많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큰힘 받고 지켜봐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실망드리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위기도 몇번 넘겼습니다. 정말 한분한분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1년 동안 몇 킬로 빠졌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시작은 121.1kg 초코도 별만 2023년 3월 10일 녹화기준 82.9kg 다이어트 1년 총감량 3 8 5 k g 계획은 79.9kg 70대 진입이었지만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만큼 맞아야지 아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주년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체중은 힌트고요. 1, 2, 3, 4. 4일 뒤쯤에 제가 인바디를 하는데 인바디상 체중은 몇 킬로일까요? 제 체중을 맞추시는 다섯 분들에게는 제가 토끼 가면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세요.